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2월 4일 그랑사가의 업데이트 적용된 점과 새롭게 시작되는 이벤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코스튬이죠 코스튬 뷰티샵에 동방나들이 왼쪽에 이렇게 열렸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은 착용 가능한 코스튬을 이렇게 세일된 가격으로 1회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디자인만 지금 이렇게 절반 세일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구매 가능한 거는 무료 다이아로는 살 수가 없네요. 유료 다이아 1,500개로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캐릭터, 캐릭터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원하는 캐릭터로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레스룸에서 구매가 가능한 거는 유료 다이아 1,500개로 구매하는 거고요. 자그외 색상들은 메뉴에 패키지 상점에 들어가셔서 여기 한정패키지 한정패키지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천다이아로 29개로 전 캐릭터 다 구매할 수 있는 요런 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자 나마리에로 이렇게 예를 들어 볼때첫 번째 여기 이 색깔은 우리가 지금 이벤트로 출석부로 바로 받게 된 그런 코스튬이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요 색상들 요 색상들이 아까 이색이었나? 이색은 아마 유로다이아 1500개로 구매하는 거고 나머지 색상들 여기 아까 보여줬던 그천다이아 짜리 천다이아 짜리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코스튬도 이건 우리 투표로 해서 받는 그 코스튬이죠 이런 디자인의 다른 캐릭터들도 다 받을 수 있는지는 지금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약간 구글 플레이의 그 로고가 생각나는 디자인 이거는 안드로이드 핸드폰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접속만 하시면 모두가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세리아드는 이 의상 약간 스티브 잡스의 그 안경과 검은 셔츠, 약간 청바지인데 청바지 대신 치마로 한 듯한 그런 느낌. 이거는 이제 아이폰, 아이폰으로 접속만 하시면 바를 수 있는 코스튬입니다. 머리 장식으로 안경까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받게 되네요. 2월 4일 전에 안드로이드나 애플 둘다 접속 기록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접속하실 때이 코스튬을 두개다 같이 바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코스튬은 중복으로 수여가 되기 때문에. 혹시 안드로이드로 미리 받으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접속만 하시면은 아이폰 접속 전용 코스튬 세리아드 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4천다이아 정도만 한번 이 한정 패키지 1 천다이아짜리 한번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한 개씩 구매만 가능하네요. 오 이렇게 나와? 어, 그리고 방금 전투력이 올랐죠. 이런 식으로 한 세트씩 구매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 누구 게 나왔지? 어, 이렇게 새롭게 받으면 느낌표가 뜨고요. 아 세리아드, 세리아드의 두 번째 핑크색 핑크 색상이네요. 머리 장식도 이렇게 착용하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의상 착용이 가능합니다. 오 괜찮은데? 자 인게임 모습. 한번 추가로 세번더 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코스튬은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으시고 29개 다 구매하셔도 되구요 이게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키우기 싫은 캐릭터까지 같이 코스튬을 받게 된다는 점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오 나마리에꺼 어? 세리아드? 자 지금 이렇게 아까는 같은 색깔로 나왔죠? 근데 이게 중복으로 받는게 아니고 이 옷장으로 들어가시면은 다른 색상으로 보일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중복이 아닌겁니다 마지막 한개 큐이까지 와딱여개만 나왔네 안그래도 여개 세개만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데 어이구 어, 이것도 운빨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느낌표 떠있죠 큐이 한번 보자 아 큐이꺼 보라색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마리에, 나마리에 보자 의상이 맨 마지막 색상 음 이거 연보라 빛깔 요거 나왔네 그리고 수집효과 이렇게 수집효과로 누르시게 기 되면은 아까 제가 전투를오른 것처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바로 이렇게 단계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 열리게 된 코스튬 전부 다 얻게 되면은 아마 5단계까지만 이 5단계까지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6단계부터는 100개죠 100개 100개가 필요하고 능력치도 기존 거에 딱두배만큼 오르게 됩니다 어, 이 상태로 코스트 500개까지 10단계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튬 획득하게 될 때는 세트로 의상과 머리 장식 같이 얻게 되거든요 이제 개수가 세트로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의상 4개, 머리 4개 해가지고 다 따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50개가 채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벤트로는 행운의 복주머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어, 2월에 세 번째 주차 점검식까지라고 적혀 있고요. 정확한 날짜는 적혀 있지 않네요. 이 복주머니는 1일 업적, 이 1일 업적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왕국 퀘스트, 이왕국 퀘스트를 획득할 때 어, 랜덤으로 이렇게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맵에 여기 강림전, 강림전에서 또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여기 상점에 들어가셔서 아이템 아이템에 들어가면은 무료다이아로 살수 있는 100개짜리 여기에서 복주머니를 또 구매할 수 있고 프리미엄 상품 여기서 유료다이아로 또 복주머니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상품 아이템 유료다이아나 무료다이아나 전부 다 100개 한정으로만 구매할 수 있고요 자이 복주머니 안에는 이렇게 동주머니, 은주머니, 뭐 금주머니 마지막 무지개 주머니까지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고 처음에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동주머니에요 동주머니 동주머니 안에 요렇게 재료들이 있고 동주머니 안에서 은주머니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주머니 받게 되고 그 은주머니를 개봉을 했을 때 이러한 장비들이 랜덤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은주머니 안에서 금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또 금주머니를 얻게 되고 금주머니를 깠을 때 무지개 주머니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 무지개 안에가 정말 좋은 템들이 많은데요. 일단 웨폰 아티팩트 SSR 등급 받을 수도 있고 s r 등급 그다음에 SR 플러스 짜리 어, 도안을 받게 되네요. 아, 완성된 방어구로 받는 게 아니고 도안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성복 열매 10개짜리 20만 골드까지 이게 문제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동주머니 안에서 또 이렇게 약간 마트로시카처럼 까고 까고 까서 얻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네요 현재 패키지 상점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자, 설날 기념으로 원 플러스 2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추천 상품에 있는 다이아 패키지 5,500원에 계정 구매 3번으로 5,000 다이아 그 다음에 동주머니 10개 금주머니 1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 패키지에 새롭게 생긴 이 복주머니 패키지 여기 이제 다이아를 원 플러스 2라 되어있거든요 내용을 보시면은 자, 내용을 보시면 은 기존으로 주는 1000다이아에 플러스 2000다이아까지 추가로 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정구매 3회 정도 구매 제한이 있고요 여기서도 동주머니 금주머니 끼어서 이렇게 팔고 있네요 아까 5500원짜리랑 혜택은 비슷한데 다이아 차이가 있죠 3000다이아에 11,000원 여기는 5500원에 5000다이아 자 계정구매 3번 계정구매 3번이니까 이 금주머니, 금주머니 두개 차이빼고는 요거 5,500원짜리 사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복주머니 패키지에는 원 플러스 원 다이아 한번 사면은 추가로 하나 더 주는 여긴 총 6,000 다이아를 받을 수 있네요 55,000원짜리에는 5,000 다이아에 추가 5,000 다이아에서 만 다이아 그리고 설날 장신구 패키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계정구매에 한번이고 가격은 11만원이네요 무료 다이아 만개를 주고요 알등급의 상인 귀걸이 상자 한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행 귀걸이 상자 안에서는 마력의 상행 귀걸이 또는 괴력의 상행 귀걸이를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이게 귀걸이 옵션을 보기 위해서 도감의 장신구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등급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그 다음에 귀걸이 귀걸이 여기 있네요 괴력의 상행 귀걸이 물리 데미지 7%짜리 퍼 마력의 상행 귀걸이 요거는 이제 마법 데미지 7%짜리 퍼 요거 둘 중에서 랜덤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둘다 체력은 500짜리로 붙어있는 옵션이네요 그 다음은 뭐 새롭게 추가된 어, 패키지 내용들은 없고요 위에는 있 4개가 들개 이제 설날 이벤트로 나온거고 그밑에거는 이제 1위기념 패키지 요거 이제 제로 받는것들 제로 받는것들 1100원이면은 어, 1100원에 300개 광화석 100개 1100원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 가격이고 11,000원짜리 여기에서는 100만골드네요 100만골드 골드 급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시고 어, 중소가금으로 천천히 하실 분들은 꼭은 안사도 됩니다 당연히 있으면 좋지만 어, 굳이 가금을 안하시는 분들이라면 꼭살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1100원에 이렇게 제로 300개에서 100개짜리 요것들은 어, 왕국 퀘스트 노가다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1100원 가격 구매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5챕터의 보스들 어, 밑에 쪽은 발락 전까지는 이제 하향 패치를 했는데 한번 제가 지금 클리어가 되는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전하는 토드마. 제가 토드마를 도전하고 있는데 라스를 빼고 제가 윈을 놓고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를 세리아드 윈 큐이 포션을 제작해서 장착한 뒤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일업적 그다음에 주간업적 골드량이 증가했다고 했죠? 이전 거랑 한 비교를 해봅시다. 아, 5 0 0 0 골드 봤던 게만 골드로 좀 올라갔고요. 주간 업적에서는 방어구 분해가 15,000 골드 봤던 게 지금 3만 골드로 두개다 100% 씩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그외 업데이트 내용들은 다 이제 표기가 잘못되었다 이걸 이제 수정했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여기까지가 될것 같네요. 영상 내용이 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